안녕하세요. 유튜버 돌른 청년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두 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젤리 스크롤과 압력을 가하면 외곽과 변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먼저 젤리 스크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세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를 열어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열고 화면을 쓸어 올리면 한쪽이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를 해보면 이렇게 울렁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사율을 뿌려주는 부품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는 의견과 최신 터치 인터페이스 문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라고 하면 리콜을 해야 하는데 애플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추후 업데이트를 해결하거나 설계를 변경한 제품을 조용히 내놓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다음은 왜곡과 변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닙니다. 화면을 다크모드로 변경하나 검은색 배경을 띄우후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부분을 누르면 십자가 모양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두 제품 모두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애플스토어에서 교환이 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증상이 덜 심한 제품을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환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압력을 줄 일이 많지 않지만 내부 조립불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애플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변색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정도의 압력으로 계속 누를 일이 적긴 하지만 지속적일 경우 변색이 될수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변색이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면 추후 개선된 모델이 출시되었을 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텐데요. 개인적으로 두가지 모두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큰 걸림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한번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